네. 어. 자, 1번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롤의 정리 문제지. 네. 이거 알고 있어야 되니까, 롤의 정리가 뭐야? 롤의 정리란, 다 친구가 A, B 안에서, FA와 FB가 같을 때, F'C가 0이 되게 하는 C가 열린 구간 A,B에 네. 존재한다요. 구간의 양극값을 빼라고 평균과 정리로 봤을 때 그냥 평균 변화율이 0이다. 네. 그럼 롤의 정리를 그냥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계산해보면 3X제곱, C 그냥 넣으면서 갈게요. 3C제곱, 마이너스 6C,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0이 되게 하는 C값을 찾는 거지? 네. 그럼 C제곱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가 0인 거니까 c 제곱 마이너스 2c 플러스 1이 3으로 봐도 되지 그럼 네. c 마이너스 1의 제곱이 3이니 c 마이너스 1은 얼마루트 3이고 네. 그럼 c는 1 뿔마루트 3인데 자 범위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1보다 작아야 되죠. 네. 그럼 우리 c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3, 3 1번이 됩니다. 2번. 직관에 대한 해석들을 할수있으면참 좋겠는데 자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fx는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다? 매끄럽게 이어진다 오케이? 네. 누차 얘기했지만 미분 가능성과 극값의 유무는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야 미분이 가능한 애만 극값을 가는 게 아니잖아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현이 이제 3번에 나오긴 할 건데 자이 표현이 있는 fx의 최대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보다는 다더 가팔라라 이 얘기지. 네. 더 가파르게 내려가라. 자 이때 F1이 얼마고? CS. 7이야. 이때 뭘 구하래? F5의 최대값. 어, F5의 최대값.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차. 차라. 1일 때 7이야. 여기 있어 네. 접선의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 더 빨리 내려갈 거 아니야 네. 근데 최대한 덜 내려가야 돼 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커야 되겠지 네. 그니까 러 마이너스 30 계속 유지가 되면 된다고 네. 어느 한 순간이라도 더 내려가면 안 되잖아 덜 네. 네. 내려가야 될거 아니야 네. 이해돼? 그러면 보자 F5니까 몇칸 가야 돼 X? X가 4개 증가해야 돼 그럼 같은 속도로 이거 되냐면 Y는 어떻게 돼야 돼? 12가 감소해야 되겠지 기기의 뜻이 뭐야 얘가 한칸 가는 동안 세칸 내려간다 한칸 네. 가는 동안 세칸 내려간다 한칸 가는 동안 세칸 세칸세세칸세칸 내려간다 네칸 네. 가는 동안, 칸칸 네. 네 동안 네. 12칸 12 네. 내려간다 그래서 얘 최대값은 3번 자 미분에 대한 설명이야 지금 무엇에 대한 설명? 미분. 미분. 자, a 볼게. a가 얘기하는 것은 뭐야? 함수가 증가하면 f 프라임 x는 0 이상이다. 맞아요? 함수가 증가면 이거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야? f 프라임 x가 0 이상이면 증가니라고 물었어. 이건 아니지. 네. 이게 증가지. 네. 그러니까 뭐 때문에 틀렸어 이 문제? 등호. 가 있어서 틀렸어. 음. 잘만 나야 돼. 그다음에 음. B가 얘기했어. B가 B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에서 극대면, 극대면 극대면 x는 a 에서 극대면 내가 내가 극대에 대한 표현들을 두 가지로 얘기했지. 네.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 주변에 그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은 거. 같은, 거. 같은 거. 뭐가 없어? 그렇지. 같은. f(x)가 FA보다 같다. 등호가 없어요. 위에 건 등호가 있어도 틀렸고, 밑에는. 등호가 있는 위에는 등호가 있어도 틀렸고, 밑에는 등호가 어. 없어서 틀렸고. 오케이? 여기 이거 등호가 없어야 되는 거고. C 볼게요. 자, 극 값을 가지면. 자, 그 값을 갖는다. 즉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X는 A에서 극값 F A를 갖는다라는 해석이 F'A가 0이다가 맞나요? 지금 누가 헛소리를 하는 지 찾아내야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 없어? 2분 가능한 Fx라는 말이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증가하다 감소해 여기서 뭐해? 극대지 네. 극값을 가져. FA라는 극값을 갖지만 미분이 가능해, 안 해? 불가능해. 안 해니까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지 않아. D는 있다가, 왜있다간지는 당연히 알겠지. 자, E 볼게. 다친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극대 값이 무조건 최대 값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라 거잖아요. 네. 여기서 최대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E는 뻘소리죠. <웃음> 네. 뭐 하나 잘못 얘기한 게 아니라 완전 개뻘소리죠. 자, D는 그럼 맞는 얘기다 라는 거잖아 리분 가능하지 않아도 그값을 가질 수 있다 오케이? 네 이거 문제 내신 분 되게 친절한 거야 누가 봐도 D가 헛소리인 걸 알잖아 네? A는 맞나? 아니, A가 맞나 틀리나? B가 맞나 틀리나? C가 맞나 틀리나? 근데 D는 무조건 맞다는 걸 알잖아 네 그래서 공부를 좀 학생이 하, 했다면 그러면 애매하더라도 몇 번을 써서 맞았을까? 4번 아. 그치 그럼 정상적인이 시험 끝나고 갖고 왔어야지 선생님 이게 제가 맞긴 했는데 근데 오늘 시험 끝나면 연락이 조절되고 <웃음> 며칠간 <웃음> 보이지 않고 FX는 여기 화면에서 넘기면 상해야 되겠네요 자, FX는 뭐라고 되어있어요? AX, AX 3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AX 플러스 OX 마이너스 3 얘가 극 값을 갖지 않네 자, 극 값을 갖지 않아. 몇차함수야 3차 왜 이게 3차야?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속지. 자, 그럼 첫 번째, 그 그렇게 얘기했다면. 얘가 3차 라면이라고. 3차 라면. If this is 3차 라면. 삼양라면 말고. 미안해. 그럼 A가 뭐가 아닌 거야? 0이 아니에요. 0이 아닌 상태야. 그치? A가 0이 아닌 상태라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만 한다. 즉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이 녀석의 도함수의 판별식 D가 0, 이하다. 이하다. 이쪽으로 해석이 되는거지. 네. 그러면 3차라면이 아니면 A가 뭐라면? 0. if A가 0이라면 A가 0이면 뭐야? 얘, f(x) 5x, 5x, 3, 3. 이문제운문 좋게 이렇게 풀어도 얘가 포함됐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면 3ax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5. 이 녀석의 판별식을 따질 때도 여기서 생각했어야죠. A가 0이냐? 0이냐? 아니 판별식 D는 B 제곱 36, A, A 제곱 0이냐. 마이너스 60, A가 0이 한 거라서. 6A 제곱 마이너스 10A가 0 이하라서 A는 6분의 10과 0, 여기 0이 포함되어 버리더라고요. 운 좋게 맞는 거지만 사실은 얘도 체크업 해야 되죠. <웃음> 자 여기 아면몇 차함수지? 1차함수. 1차함수 그까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그러니까 이 0은 당연히 여기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게 하나 나와야지. 그러니까 좋은 문제는 아니다. 내가 학교 쌤이라면 조금 더 골치 아프게. <웃음> 짜증나게. 이런 엮어놨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냐고 묻었습니다 0, 1. 몇 개? 두 개. 두 개. 설마 여기서 이 정수가 여기까지 들어가는지 헷갈릴지 모병 가야돼. <웃음> 가야 가야돼, 가야돼, 병원 가야돼. 자, 5번. 자, 얘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빠랄라, 빠랄라. 샤랄라 샤랄라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 2. 2 4 내가 묻고 내가 내가 보고참 잘하죠? 얘가 f'x야 프라임 우리 f'x의 프라임 그래프는 뭘 보기로 했어? 9호 부호. 그렇죠 감소, 증가, 감소 증가인 상태니까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싶은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얼마? 2, 2. 4, 4. 써놓고 문제를 봤더니 f-1이 제일 밑에 있으래 f4보다 그럼 실제로 이 그림이 아니라 샤락, 샤락, 샤락, 샤락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네. 2, 4인데 F4보다 0이 더 위에 있으니까 X축은 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상태겠네 네. 됐죠? 자, 이제 확인합시다. 기억법. F3은 F3의 위치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F3은 여기 가운데일 텐데 그리는 유무에 따라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갈 수도 있겠지. 네. 그러니까 얘는 애매한 거야. 알수 없어. 안다고 해도 좀 이따 확인해, 나중에. 자, 은 번. X는 2에서 극대를 간니 음, 맞지? 네. 귿 번. x 축과몇 개의 점에서 만나? 네, 네 개의 점에서 네. 만나는 거 맞지. 확실하게 맞는 건 ㄴ, 귿이고기역 번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지. 그렇 틀린 거니까. 6번. 음. 어 보드. 맨날 보던 말입니까? <웃음> 맨날 보던 거? 이걸 볼 때, 제발 이러잖아. 이거, 이거 문제 풀 때. 네. 요새 이렇게 짧잖아요. 네. 보통 요걸 X로 잡는 게 편하잖아요. 여기 2X, 루트 3 x 이러니까그러니까 네. 문제 풀면서, 아, 여기를 X 잡지 말자. 이랬데여기 <웃음> <여기를> X로 잡았어. 그지여기 X로 잡았어. 보여? 네. 그러면은, 어쨌든 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상관 하두만이 풀었으니까. 요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X. 그렇지 그럼 난 이제 요 길이가 아니라 요 길이를 봐야 되는거지 네 요게 x야 2대1때 루트3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루트3분의 x 오케이? 네. 다 했네 이제 뭐구하래 하도 많이 보 부피인지 건넓비인지 신경도 안써 부피잖아 부피는 밑넓이 4분의 네, 루트3 루트 3 하면서 미소 싹써야돼 왜? 약분 될 거거든 <웃음> a제곱. 10-2x의 제곱 곱하기 네. 루트 3분의 네. x. 뿔 같지만 뿔 아니죠. 기둥이에요. 네. 약분되요 그럼 얘는 여기 안에 2로 묶어 나오면서 약분되는 것도 보여? 음. 그러면 결국 x-5의 제곱 곱하기 x인 거야. 음. 왜? 이거 2, e, 이 e 묶어 나가면서 제곱하면 4 되잖아. 네. 네. 슬로우로 보여줘?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여기>. 괜찮아요. <웃음> 예.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10x. 제곱 플러스 25X, 25x. 여기서도 그림은 그려지지 네. 0, 5에 대하여 샤라, 샤라, 샤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5에서 극소를 갖는 거야 근데 뭘 구하는 거야 우리? 최대가, 최대가. 여기잖아요.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이면 X는 0과 5 사이에 있다를 반드시 해놔야 되지만 서술형이 아닌 객관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끌거 없이 미분해야지 3X 제곱 20x 플러스 25 그럼 고민 별로 하지 말자 x가 얼마일 때 3분의 5 또는 5. 5일 때인데 5에서 극소였으니까 3분의 5일 때네 네. x가 3분의 5일 때뭘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 x가 3분의 5일 때 그러니까 뭘 구해야 돼 부피의 최대값 3분의 5 집어넣어야지 네. 어디다? 여기다 여기다 그러면 3분의 5, 그러면 5 곱하기 3분의 15 빼기 그러니까 3분의 10에 네. 10. 7 그럼 분모 얼마예요? 27분에 20. 20. 50. 500. 500 쓰면서 보기를 딱 받기 니 어우 바로 5번에 보이네 기분 딱 좋으면서 야르 이러면서 끝난 거지 됐어? 네 야, 이렇게 떠들면서 풀어도 여기 6번까지 오는데 13분 한문제에 2분을 조금씩 어기고 있는 것 같아 자, 계속 갈게요. 어차피 1번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7번 <웃음> <웃음> 서로 다른 3개의 바로 나오지. 그냥 바로 넘겨서 풀거 아니야. 이렇게 3x 4제곱 플러스 8x 3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24x는 24x. 그렇지,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개의 근과 한 개의 양, 과 어, 그림이 어쨌든 이렇게 생긴다는 거잖아. 네. 그래야만, 요안을 지내야만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양과 음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이 값도, 이 값도, 이 값도 필요하지만 누구도 필요한 거야? 네. 0일 때도 필요한 거지. 자, 0일 때 0이네요 그걸 있이더 확인하고 갑시다 미분해야 되네요 기있 네. 네. 12x, 네. 12x 네. 네. x 거제곱 플러스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x 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여이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야되는데는 여기 있는 는여 3, 3, 2, 2, 0, 따닥 어머나 얘는 또다시 누구? 마이너스 1, 네. 1, 마이 1, 2, 마이 0, 따닥 얘는 또 누구?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그러니까 언제 언제 언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네. 1, 1 네. 그럼 0이 어디야? 여기 됐습니까? 네 그러면 0일 때 0이에요 여기가 0, 0을 집어넣었더니 그럼 K가 어디를 지나야 무슨 근? 음근, 음근 세 개. 그니까 러얘 왼쪽에서 세번 만나래. 그럼 어딜 지나야 돼? 요기, 요기, 요기, 요기, 여기, 여기, 여기 지나야 하나, 둘, 세 군데 만나고 여기 네 군데가 되겠지. 네.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값은 뭐야? 이거. 마이너스 1일 때. 난뭐 필요 없잖아. 마이너스 1일 때만 알면 되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을게요. 3, 마팔, 마육, 24. 얼마야? 어? 얘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네, 11, 마이너스 14. 그래서 누가 마이너스 k가 13보다는 작으며 0보다는 커야 돼요. 네, 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3과 영상이 돌아 정수 k의 뭐야? 이거 없나? 갑자기? 갑자기? 미안해 그림이 완벽한 게 아니었어 내가 미쳤나봐 자 얘네들도 확인해야 돼 얘네들도 확인 왜냐면 얘가 위에 있어 못할 건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특소도 확인해야지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입었더니. 48.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24, 플러스 48. 48, 96에 88, 얘가 마이너스 8이야. 그러니까 그림이 잘못됐지, 아예. 그니까 이 안에 그림이 잘못됐으니까, 우리 숫자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림 다시 한번그려보자 어쨌든 간에, 1에 1에, 1에 1에 생길 것 같은데, 여기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 여기가 얼마? 8, 여기는 13이었어. 그럼 여기 2일 때도 한번 구해보자,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2를 넣으면 48, 플러스 64, 마이너스 40, 36, 아니 24, 마이너스 48. 2를 집어넣더니 왜 숫자가 더 크니? 1인데, 1이야? 미안하다 아. 지우니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웃음> 지워3 더하기 8 빼기 6 빼기 24 한참 아래지? 네 마이너스 19 그럼 0은 여긴데 0일 때 0이 되니까 요렇게 지나가는 게 x축이잖아 네 그러니까 요 위에서 세 군데에서 왼쪽에서 세 군데 만나면 요사이 지나야 되잖아 하나 둘세 군데 만나면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K가 여기 누구여야 돼? 8 네. 마이너스 8 So, K의 최대란, 얼마다? 마이너스 7. 편집하고 싶은 흑역선네요 마이너스 9 아니에요? 최대가 아 와우! 마이너스 9네요? <웃음> 이건 인간미가. 뭐야, 흑은 누구 없어? 알았어, 미안해. 너 사과 잘해. 8번. 쭈쭈쭈 하자. 8번. 얘도 우리 많이 했던 건데 범위가 들어가면 자꾸 질문하더라고. 질문을 자주 한다는 건 너희가 자주 틀린다는 얘기고 나는 문제 쓰면서 심심하니까 떠들고 있는 것뿐이야. 자, 얘가 오케이. x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1보다. 그 그럼 얘 그림 그려야 되겠지? 네. 3x 제고 네. 마이너스 2x. 응. 아, 뭐 심심하면 이제 그냥 미분부터 하고 보는 거지. x제곱 네. 마이너스 네. 2x는 네. 마이너스 어쨌든 그림이 두 개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누구냐면 마이너스의 여기가 3, 여기 3. 그럼 나는 그림이 3.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네.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가 여기를 지나고 있어야 되는 거네 네. 그러니까 나는 3일 때의 값이 중요한 거지 3일 때 집어넣으면 27 네.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27 플러스 5. 얼마야? 왜? 54에... 27이네. 곱하기도 못해요, 이제. 마이너스 22인가요, 그러면? 네. 3 넣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마이너스 22. 순수 자신감이 떨어져요. <웃음> K가 마이너스 22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올라가더라도 2목 포함하니까 상관? 그렇죠. 네. 9번가 <웃음> 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문제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양다라고. 맨날 드리는 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같은 방향. 운동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네. 속도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지. 네. 속도의 방향이 같다.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이 같다. 속도의 방향이 같다.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걸 할때 속도의 방향이 같다는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의 곱이 0보다 이상? 크다. 그래.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네. 하나가 0될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vpt. p의 속도는 얼마야?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 8 t v q t 는 얼마야? 6t제곱 마이너스 12t. 속도의 곱이 0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을게요. 3t로 그러면 얼마니? t 마이너스 6t 얘는 6t로 묶을게요. 그럼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크다 0 되죠. 근데 양변에 쓸데없는 숫자인 얘는 나눠버릴게. 그럼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되면 돼? 안 뒤집어주면 되잖아. 네. 오케이. 그럼 4차 부동식인데 우리는 딱 봤더니 움직인 후의 방향이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타가 각각인데 T가 <웃음> 음수가 될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T는 양수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냥 약분하고 보시면 아, 이것도 날아가네요. 그럼 T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 6과 어, 2. 2 사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답은 누구? 2번 되겠습니다. 됐죠? 네 10번. 아우 화도 많이 봤잖아. 여기 그림은이고 얘가 같지 않아? 누궁화 <웃음> 꽃이. 야너이 19구만이냐 그거? 아직 안, 안 봤어요 네. 내일 보려고. 뭔 얘기만 하면 다안 봤대. 근데. 아, 진짜 안와 근데 그렇게 시청률이 높아? 에, 저희는 안 봤어요 진짜. 와,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봤는데 내 앞에 그몇병안 되는 애들 중에 몇병안 되는 거야? <웃음> 네. <웃음> 진짜 안 봤는데? <웃음> <진짜>. <웃음> 여기 가로등이 오케이? 네. 여기 네. 이게 3.4. 이게 1.7. 여기가 네. X. 문제 해봐봐. <웃음> 그림자 길이야. 그림자의 길이는 예지에 예. 네. 얘를 이제 시간에 대해 나타내야 되는데 얘가 얼만큼씩 걷는데 문제를 봤더니 그림자 끝의 속도, 그림자 끝의 속도는 이것이. 이게 그림자 끝의 길이야 그리, 그림자 끝의 변화율 그림자, 끝, 그림자 끝은 그림자 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잖아 네. 근데 그림자 끝의 속도가 4라는 거는 오케이? 그럼 시간당 얼마큼씩 갔다는 얘기야? 4T. 4T. 4T 근데 지금 비율이 1 1대 2즉 여기도 1대 2. 2. 2 그럼 X가 얼마여야 돼? 2T. 2T 이게 길이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속도는 얼마가 있어? 이거 관련된 문제 많이 갔지만 이렇게 속도로 주는 경우는 좀 애매하니까 한번 좀봐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1번 이거 맨날 풀던 거네? 아, 솔직히 맨날 풀진 않았다. 내가 아까도 이 메스올릭에 올라가 있는 문제양을좀 봤거든? 네. 어, 이번 주에 뭐 27문제 오늘 금요일인데 일요일인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27문제 분채보도 있고만 어, 너무 많이 풀어갖고 행복해요. 자. 자. 아, 이해해. 조고도 플러스 거고. 어. 복권도 플러스 거고. 네, 빨리빨리 내가 얘기를 하라고. 플러스 그렇지. 2 맞지? 왜 플러스 2야? 적건상수2 와야지. 뭐 구하는 거야? 0. 예. 예. 문제 푸 얘기만 하면 갑자기 조용해지고. <웃음> 무가움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학점수 필요없 전형을 만들어주세요. 12 음.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여기 뭐야? x 플러스 네. 1의 제곱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0까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 dx지 네뭐 해야 되겠니? 왜 플러스네요? 적분 구간부터 맞춰줘야 되겠지? 그냥 네. 계산해도 좋은데 0, 1로 맞추면 마이너스 1도 안 되지? 인테그랄 합쳐질수 있겠지? 네 인테그를 합치면서 0부터 1까지 x제곱 x제곱 사라지고 1 1 사라지고 2x 마이너스 x 뺐으니까 4x 4x dx 는2 네. x제곱 네. 야 언제부터 그렇게 내가 문제 풀때 문제 풀이막 따라서 풀려고 그랬다고 쉬워보이니까 막 풀려고 그러는거지 시사 뿜빤 스 13번 그러니까 딱손 놓고 열심히 잘 듣고 있다가 자 인테그를 1부터 Fx 6까지 ]까지. 우리 생각하는 거 지금 너희 실전이다 네. 생각하고 경험을 느껴보라고 이런 문제 내가 실제로 나오면 아, 저속적으로 네. 생각할 수 있을까? 플러스 A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 읽어주고 있어, 죽겠냐? <웃음> FX가 뭐길 바래? A, A. 그러니까 A. 저거에 닥치고 문제나 풀어 이거 아니야? 절대로 아니. 안해얘 아니. 이름 뭐야? 익숙이 어, 익숙이 나온뭐야 돼? 익 그럼 아, 네. 0이고 0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니까 A가 얼만 거야? 2. 2 그리고 미분하면 fx는 8x-6 -2. 8x -2. 우리는 fx가 뭐가 되길 바래? 2, 2. 즉, 8x-6이 2이면 돼즉 x 얼마? 1, 1. 1. 1. 1. 1. 1. 되었죠? 네 음이 더워라 14번 d dx 인테그랄 뭐야? 예. A부터 네. x까지 네. t f t d DT. T는.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그냥 다른 거안써 있고 그대로 다 T에 대한 식이지. 네. 그러니까 얘를 그냥 GT로 보면 스몰 GT로 보면 이거 미분하면 뭐 된다고? GX 되는 거잖아. 네. 거기 x 있으니 XFX 되겠지. 맞나? 네. 그래서 기억권이 참이야. 자네 번. 모든 실수에 대해, 자, 인테그랄, a-1부터 a제곱까지 dx야. 여기 0 있는 거야, 1 있는 거야? 1. 1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똑바로 하고 x, a-1, a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네. 얘 우리가 흔히 아는 허근식이잖아. 네. 허근의 대표식, 오메가식 그거. 네. 그럼 얘는 알로블록한 2차 함수인데, x 축가다안 돼. 닿지 않지. 받지 않지? 네. 허근이기 때문에. 네. 그니까 러 얘는 항상 0보다 어때? 왜요? 그지? 응. 그니번 참여. 니번 얘가 절대 부등식이죠? 음? 절대 부등식이죠? 니음번 보면, 자, 왼쪽 것이 그냥 계산할게요. 라지 F, B에서 뭐뺀 거예요? 라지 F, A. A를 뺀 음. 거예요. 그리고 더할 거야. 디귿. 라지 F, C 빼, 더 하고, 라지 F, D를 빼는 거지. 네. 자 우변도 계산해봐. 뭐 나와? 라지 F, C, 마이너스 라지 F, A, A.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D. D. D. 음. 똑같네. 네. 네. 네. 비교는 가장 선택돼서 좀 편안한 걸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풀지? 그림을 그릴까?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 정적분에 원래 떼쓸이 용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 지금 이 문제 이 문제 그선다 정력분의 서수를 이용했고요. 네. 얘는 우리 이 수기 및 수기 계산에 대해서 이 수기에 대한 계산을 한 거지. 그렇지? 장경승이 음. 음. 참 착해 보이지 않아요? 대단해요. 고마워. 니말은안 믿네요. <웃음> 신빙성이 <한도> 없어요. <웃음> 정말인데. 아저 <저도> 정말이에요? <웃음> 들어오7번 들어오니까 아 그거 틀렸을 때그 모든 <웃음> 나의 과거가 아무나게 느껴지면서 좋네 오늘 친구 생일인데 12.12 12 사태 12월 12일에 뭐가 있었지 12.12 시가 뭐였지 12일 을 많이 거는 날인가 미안하다 미안해 재밌어요 미안하다고 <웃음> 소리만 해봐 요 15번 a, b, c 이녀석이그래프은 y는 f(x) 여기가 s1, S. s2, s1이 s2보다 저는... 작더라 됐지자 음. 그러면 a는 뭐야? a가 뭐야?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니까 위에 있는 s1은 그냥 쓰고 밑에 있는 s2는 빼줘야 돼요. 지 왜? 정적분이기 때문에. 그럼 b는 뭐야?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절대값 fx dx. 이게 뭘 얘기해? 넓이 s1 더하기 s2. c는 뭔데? 인테그랄 s o r r 절대값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즉 절대값 a니까 절대값 S1-S2지? 빼기 네. 맞아? 네. 근데 지금 누가 커? S2가 크니까 이거 자체가 뭐야? 음수. 그러니까 이 결과 뭘로 나와야 돼? S2-S1 그럼 갑시다. 짝봐도 누가 제일 큽니까? 그리고 얘는 양수고요. 얘는 음수입니다 수학 1을 기억을 못하고 계신 분들은 지옥을 맛봤을 문제 시그마랑 이의 20제곱 보이면 느낌이 등비의 합이구나 아 망했구나 아, 1년 더자 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20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2 2 2부터 2 2까지 x의 k제곱 플러스 kx의 k제곱 네. dx 네. D, dx 맞지? 네. 너반 잘해줘 네. 얘는 a분의 b 2의 20제곱 제곱 마이너스 b. 자, 오른쪽을 간단히 할 수는 없잖아 음. 그 왼쪽 좌면을 간단히 할거야 네자 화면이 봤더니 뭐가 보여요? 뭐 어? 아무란 너희 미래 이런거 말고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환정리가 음. 덜되있잖아요네 환정리부터 해주자고요 K 플러스 1의 XK 제곱 맞나요? 네 적분해야되네 X에 대해 적분, 운 좋게 뭐가 나와? XK K 플러스 1 제곱 나오겠네 마이너스 2의 이지 네 그럼 얘가 뭐야? 2의 k 플러스 네. 1 네. 제곱. 맞지? 네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의 k. k 플러스 네. 1 제곱. 시그마 k는 이제부터 20까지. 괜찮니?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한번 해결해 보자. 얘는. 그냥 1부터 넣어도 되는데 20개 다넣기 너무 귀찮으니까 네 K가 홀수면 어떻게 되나 보자 K가 홀수면 이게 뭐야 짝수지 네 얘도 짝수지 네 이거, 이거 짝수인데 마이너스 어차피 없어지지 그러면. 네 사라지겠네 음... K가 홀수면 0이야 그럼 K가 짝수면 이대로고 얘 마이너스 사라지지 네. 안 사라지지 얘가 홀수가 되고 마이너스 튀어나가니까 그냥 얘를 두번더한 거지 2 곱하기 2에 k 플러스 1 제곱. 즉, 2에 k 플러스 2, 2 제곱. 2 즉, k 플러스 2. 2제곱. 그럼 얘를 다시 써보자. k1부터 들 거니까. 2에 3제곱. 맞지? 네. 더하기. 아, 1은 안 돼. 들어가. 홀짝쓸때 들어가니까. 1을 넣으면 홀수니까 0이고. 0 더하기. 2에 2니까 4제곱 더하기. 0 더하기. 2에 6제곱 제곱. 더하기, 0 더하기 이런 식이네? 네. 오케이? 네. 누구 왔어? 네? 왜안 들어오고 보이세 손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거야? 좋아. 네. 이걸 더하래. 무슨 수혈? 공비. 공비수혈. 공비와 예지. 네. 자. <웃음> 등비수열에야뭐 아야 이거 수능 안할거니? 합공식 뭐야 이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구령을 붙여드렸는데도 그럼 얘는 공비 2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첫째항 예로 볼게요. 2의 네. 4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의 n 몇개일까? 20개 중에 짝수만 볼 거니까 12개. 10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분모 얼마야? 3 16얘 20제곱 12개. 마이너스 12개. 비교를 했더니 4, 미소가 지어지면 A 플러스 B를 물었으니까 정답 얼마? 19 그냥 계속 자 계속 자 계속 자 학원에 와서도 자고, 오기 전에도 자고. 이게 무슨 잠자는 소이 공주냐? 자, 17번. 17번 문제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살펴봤는데. 그냥 뭐 없어. 그냥. 그냥 문제야. 와, 이거 뭐야, 이거? FX. FX. 자, 3차 함수부터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왜?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1까지 fx, 네. dx를 물었으니까 fx 집어넣어야 되는 상태잖아 네. 그럼 fx를 집어넣으면 3차니까 3차 함수 적분간 대칭이기 때문에 실제로 궁금한 한 2차 함수로 3차 함만궁금한면돼 왜? 적분간 대칭이면 호수차 날아가는 건 맞지? 그럼 어쨌든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언제 언제가 그 fx는 교실에 있니, 지금 애들? 마이너스 3 A에 네. 왜 지금 저 친구 보고 자라 그랬더니 나도 자라 그랬는데 한 친구가 <웃음> 욕먹으니까 나는 못 자겠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A에 x, x 플러스, 3.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x, x 마이너스 4 맞나요? 네 세워야 돼요 그럼 이는0 넣어서 3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0 네. 넣어서 3이 나오려면 0을 넣었더니 3 곱하기 4야 12잖아. 네. 3, 여기 a 까지. 12a니까 얘가 3이 되려면 a가 얼마? 아, 네. 4분의 1이어야 되는 거지. 음. 자이 상태에서 적분을 바로 못하니까 뭐부터 해야 돼? 잠시만요. 전개부터 해야 돼. 오케이? 네. 근데 얘가 어쨌든 간에 나는 4분의 1에 뭐 x 3제곱 플러스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시다 라고 한다면, 인테그럴 접근 구간이 대칭인 상태니까 3차, 1차 날라갈 거아니냐 네. 내가 궁금한 건 실제로 2차항과 상수항이라니까? 음. 그럼 2차항 구해야 될거 아니야. 네. 2차항 어떻게 구해? 더 해야지. 마, 오, 마이. 마이.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상수항 곱해야지. 네. 얼마? 마이너스 됐어? 네. 그러면 나는 어차피 구할게,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분의 1x 제곱 플러스 3dx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럼 조금이라도 편해졌겠지. 0,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럼 두배에 6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3x에 0과 1 들어갈 거니까 6분의 1, 6분의 18, 6분의 19. 3분의 음, 19. 19 답이 맞나? 하고 보기 딱 보고 미소 딱 지으면 끝나요 어? 없네요 왜 없죠? 아... 더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돼요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3분의 17 음. 다시 보고 미소 한번딱 지면 으 끝나요 하. 이거 풀때 제일 신나하더라고 음. 많은 친구들이 왜 다른 의미를 가진 게 아니야? 어? <웃음> 아볼이랑위볼을 둘러싼 넓이잖아 네쉽적 연방하면 네. 2x 제곱 마이너스 2X, 2X, 2X, 2X, 2X, 2x 마이너스 4는 0 그러니까 6분의 최고치 않 계수 2에 2 분의 차에 그 3제곱이 네. 오면 되지? 네. 그럼 얘가 x 제곱 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네. 2니까 2하고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거잖아 네 차가 얼마? 3 그래서 6분의 54 정답은 여기다. 9. 9 19번 별표 수능보다 어려워서 수능은 밑에 그림이 라도줬어 자, 얘는 일단 첫 번째 무슨 함수? 음. 무함수이며 주기 함수야. 네. 4마다 반복되는 주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대충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4잖아 여기가 2, 5, 6, 8, 마이, 마사 이렇게 있다라고 하죠 오케이? 네. 나는 4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4마다 죽이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가겠지? 네 근데 y 축대책인니까 이쪽도 계속 이렇게 가겠지? 음. 괜찮아요? 네. 네. 네.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 집중할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어디까지? 8 8까지의 8. 넓이가 얼마나? 12 12래 오케이? 12 어? 선생님 근 간격이 여기 잘랐잖아 지금 네 상관없어요 Y축 대칭이어야 되잖아 얘네들도 대칭이야 그러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왜? 옆으로 접으면 이 모양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있다라고 치자 조금 치중하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될거 아니야? 네 4마다 반복이 래 안 돼. 4마다 반복이 되려면 같아야 돼. 좌우가 같아야 된다고. 그럼 동글뱅이를 4개 쳤는데 동글뱅이 3개가 12야. 이렇게 동글뱅이 하나가 얼마야? 4. 4, 4, 4, 4, 4, 4 4가 총몇개 있어야 돼? 마이너스 8까지. 8개. 왜? 문제에서 인테그럴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하라고 했어 네. 여기 넓이가 16이니까 반대편 넓이도 16이어서 정치 얼마? 32. 아 어. 20번 야 요건 다들 잘하잖아요 <웃음> 잘하잖아요 아닌가? 갑자기 급속도로 자신감이 없어지셨나? <웃음> 여기서 이렇게 네 자, 4초의 원위치를, 이게 그러니까 VT죠? 네. 얘들아. 네네네. 네, 네. 또 풀고 싶었지, 또? <웃음> 또 쉬어보이니까 풀고 싶었지? 아니. <웃음> 2. 이겠습니다 그럼, VT는 넓이를 구합시다. 여기 얼마야? 2. 2. 여기 넓이 얼마야? 2. 2. 2. 2. 여기 넓이 얼마야? 3. 아, 그래, 4. 자, 그럼 볼게. t가 4에서, 여기서에 뭘 물었어? 위치. 위치. 자, 원점에서, 출발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4, 이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이만큼 갔죠? 네. 그럼 내 자리는? 0. 제 자리. 네. 원점에 위치한다. 맞지? 네. 그런데 확인해야 돼. 출발점에 위치한다요? 원점에 위치한다요? 원 원점. 출발점을 확인해야지. 문제 봐봐. 어디서 출발했어? 원점.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원점으로 돌아온 게 맞죠? 네. 그럼 t 에서의 위치는? 자, 나 오른쪽 이만큼 갔다, 왼쪽 이만큼 가서 제자리로 왔다, 다시 오른쪽 4만큼 갔으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만약에 문제가 나는 마이너스 4에서 출발했다고 했어. 그럼 니은법 맞는 말이지. 원점부터 돌아온 거니까. 네. 네. 그걸 확인하시라고 항상. 네. 다음 0부터 7까지 움직인 거리는 뭐야? 면적이지. 네. 2, 2, 4. 면적 얼마? 8. 8. 그래서 정답 뭐야? 기억, 기르 현재까지 문제 풀 시간 45분, 시험 시간 끝났어. 망했네? 야, 그림 그리고 뭐 하면서 이거 시간이 걸리는 거야? 수능보다 오래걸려야지, 문제풀이가. 여기 하얗게 뜨는 거 마음에 면드는데 자, 두 문제만 설명하면 되죠? 네. 21번! 제동을 거후 움직이, 야, 많이 봤잖아요. 자, 제동을 건후 정지한다. 정지하려면 속도가 얼마다? 0. 자, 그럼 VT가 0 되는 순간이 언제야? 20일 때. 어, 20초에서. 20. 20초까지 움직인 거리잖아. 네. 거리는. 면적이지. 네. 그림을 그리면. 보통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가 40이고. 20이잖아. 20. 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얼마? 400. 400. <웃음> 서수형 1번. 자, 잘 듣고 잘 생각해 줘 얘에다가 fx를 더 했더니 뭐가 되었어? 0 이항해 봐 뭐야, 기함수지? 네 기함수다 기함수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하여 즉, fx는 x 세제곱 플러스 네. AX. ax로 끝 변수 하나인 상태 이거 답 쓰면 안 돼, 억에다가 1번에다가 fx 구하라고 했잖아 네 근데 여기 어떤 힌트가 있냐면 F에 절대값 X는 마이너스 2가 두 실근을 갖는다. 오케이? 여기 들어가는 값을 내가 T로 바꿀게. 절대값 X를 뭘로 바꿔? T. T로 바꾸면 이게 0 이상이지? 네. 그렇지? 0 이상의 구역에서 Ft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Ft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두 군데서만 나는 거야. 이해해서 그래야 돼. 자, 원점의 대칭이고 최고차항계수가 1인 함수인데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증가하거나 꿀렁해야 되는데 네. 증가만 한다면 두 개가 만나지는 않겠지 꿀렁을 해야 돼, 이렇게 대칭으로 오케이? 네. 그런데 마이너스 2에서 두 군데서 만나야 돼 네. 마이너스 2에서 두 군데서 0보다 근 t에 대해서 오케이? 네. 자 여기서 조심을 해야돼, 여기서 잘 봐봐 이걸 만족하는 t가 두 개다 만약에 t가 두개다 t가 만약에 알파, 베타다 그럼 절대값 x가 알파가 되거나 절대값 x가 몇, 뭐가 되는 거야? 베타 베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t가 두 개인 게 아니라 이걸 만족하는 x가 몇 개? 두개두 개. 두 개인 거야 그럼 t는 몇 개여야 할까? 음. 한 개여야지 이걸 만족하면 뿔마, 알파? 뿔마, 베타잖아 네. 그니까 러한 군데서 만나라는 얘기야 한 군데서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지금 이 그래프 무슨 그래프야? Ft야 네. 얘들아 살아있니? 네 Ft랑 마이너스 2가 만나는 점이 하나여야 된다고 왜? 자잘 들어 얘를 만족하는 x가 저질문지 네. 그럼 얘를 내가 절대값 티로 치워냈지 절대값에서 T로 치환했지 네. 그럼 만약에 T가 알파가 나왔어 T가 2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절대값 X가 뭔거야? 하나 T 네. 어. 하나. 그럼 X는 뭐야? 두 개잖아 네. T가 하나가 나오면 X가 두개 나온다고 그러면 X가 두개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T가 몇 군데서 나와야 돼? 몇개 나와야 돼? 하나만 나와야 돼 어떤 범위에서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네. 이 그림만 있는 거라고 사실은 FT는 이 그림 안에서 한 군데 만나야 돼 마이너스 2다즉즉 즉, fx는 마이너스 2를 뭘로 갖는가 극속값으로 그 갖는다 그러면 자 fx 그래프 요점 요점을 잡지 말고 세팅을 해보면 f'x는 3차니까 3 나갈 거고 2차니까 3차 1번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k제곱으로 세팅을 하는 게 좋다고 그리고 나서 k를 넣은 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잖아 자,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k제곱 x야 아직 우리 서수형 1번이 안 끝났어 위로 땡길게 그럼 fx는 X3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K제곱 X, X 빠지지? 그냥 3K제곱 X 이렇게 되죠. 네. 상수 필요 없죠. 왜? 애초에 나는 상수가 필요 없는 상태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기함순니가 이런 형태가 돼야지까지만 생각하는 거지. 얘를 세우고 얘를 미분해서 0만되는 X를 찾은 다음에 그럼 더 복잡해지지. 그리고 나는 뭘 구해야 돼? 극소가 마이너스 2니까 언제 극소를 가져요? K, 네. K, 네. K 세제곱 마이너스 3K 세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1. 네, 그러므로, 마이너스 K 세제곱이 마이너스 네, 1이어서 네, K는 얼마? 네. 1. 1 돌려주면, 서수점 1번의 답인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네, 3X 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도 돼. 도와줄게. 난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서수형 2번이 뭐냐면 어디서 2,2에서 이 곡선에 접선을 그었고 그 접선과 얘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잘 봐. 2,2는 제위에 점이야. 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된 거거든? 여기가 2란 얘기야. 이면적 구해주세요. 맞잖아. 음,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네 자, 갑시다. 외부의 절이죠. 아니, 내부의 절이죠. 네. 접선의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니까. 네. F52는 u 1 2 u... u... 3 9너스3 9네접선접선9 9 9 9 9 9 9 9 9 9 9 이너서 이너 올려면 마이너스 십육에정신차려 아직 안 죽었어 얘하고 누구하고 같아져야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삼 x 가구 x 마이너스 십육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십이 x 마이너스 십육이 플러스 십육이 영돼야 되는 거잖아 자 조립제법 할때뭐을지 고민하지만 당연히 누구야 이가 네. 두번될 거야 일영 마이너스 십이 십육 촥촥 2, 1, 2, 2, 2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따닥 0 축, 착, 숭, 팡 2, 4, 8, 0 따닥, 뚱딱, 뭐? 마이너스? 4 그럼 그림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지?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 애초에 미리 그렸으니까 잘못 그린 그림이지 자, 그럼 치우고이 상태로 보면 마이너스 4와 2에서 만나는 데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접하는 거 아니야? 누구만비위 로널비 누구에 대해? 어디 있어? 이 녀석에 대해 공식 뭐야? 12분에 12분에 최고차항계수에 네. 두 분의 차에 네. 4제곱 오케이? 네. 약분이 하나 될 거야 2분에 6의 세제곱216와 6을 세고 보면 36일 108너 때문에 너와 108번내가 생겨 미안해요 제가 대학교 때 학교 전산실이라는 게있어 지금은 네.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흔하잖아 누구나 갖고 있고. 그 당시는 누구나 컴퓨터를 갖고 있는 세대는 아니었던 거예요. PC방도 없었던. 음. 그러면 다 학교, 대학교 1층에 전산실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 모여서 이렇게 레포트도 쓰고 그 컴퓨터로 된 수업도 듣고 뭐 이런 것도 하는 거라고. 근데 전산실 조교형을 내가 알게 된 거야. 대학을 이렇게 가, 간 다음에 뒤늦게 농구동아리 선배로. 음. 형님 보고 계십니까? 현진 형님. 그 형님이 나랑은 다섯 살 차이 나는 형이야.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전화를 조경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이학년 올라가면서 후배들도 받고 막 이러면서 그, 그 형이랑 너무 친하니까 매일 밤마다 전산실에서 샜어. 밤을 새면서 이형 도와주면서 일하면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형이 그냥 하라는 거 하고 매일 저녁에 이제 수당으로 술을 얻어먹고 <웃음> 저 라디에이터에다가, 라디에이터에다가 이렇게 어묵 올려놓고 어묵 데우고 막 이랬다고. 그걸 밖에서 본 우리를 보고서 사람들이 진짜 전산시, 108호 전산이였거든요 우리를 1 0 8번이라고불렀어 너네만 보면 온갖 고뇌가 떠오른다고. <웃음> 이거 하다가 어느 교수님이 이제 일을 준 거를 그 형님이 맡아서 네.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거였어. 그러면 교수가 이렇게 일을 시켰으면 성적은좀체해줘야될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어느 날. 벌써 거의 한 20년 지나가니까 교수님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남경두 교수님. 근데 인 양반이 일을 준 거야. 내가 수업을 듣는데 2양반이 죄송합니다. 밤새 술을 마셨어 사실. 밤새 술을 마시고 108전산실 옆에 우리 동아리에서 내가 이렇게 커튼을 쳐놓고 잠들어 있었어. 근데 아침에 이제 교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일이 음. 얼만큼 잘 되고 있나. 전산실에 꽝꽝꽝 하는데 이제 난그 소리에 깬 거지. 안에서 형님이 이제 문을 연 거야. 어이 교수님 오셨습니까? 다들 이제 밤새 술 먹고 떡이 돼서 잔 건데 전산실은 따뜻하니까 형님은 따뜻한 전산실 조교실에서 자고 나는 추운 동아리 골방에서 잤단 말이야. 입이 거의 돌아갈 지경으로 근데 교수님이 이제 밤새고 얘네들이 작업하다가 잔 걸로 아시는 거죠. <웃음> 아니, 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옆을으로 지나가면서 어교수님 지나가면서 비틀거리면서 지나갔어. 화장실가달 교수님이 뒤에서 들리는 말. 저친구도 같이 밤됐나 <웃음> 네, 네. 밤새작고 했습니다. <웃음> 화장실 갔다가 다시 지난번 동아리방으로 갈려는데 교수님이 막막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너무 배고프고 어지러워서 쓰러졌어. <웃음> <웃음> 뭐야 이 학생? 오늘 저녁 다 퇴근하고 빨리 일맥이왜이 됐거든? 내가 누군지 이름도 받아놨어. 와 당연히 성적 a 뿔 기대하지. 자기 일을 그렇게 해줬는데 아 B를 주네. 서운하잖아. 네. 서운하잖아. 그래서 교수님 찾아갔어. 아, 교수님 이거 너무 아 자네가 지금 인가 알았다. 다시 올려줬어. <웃음> 이런 옛날 비리 얘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